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물수리가 다 되어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한 빌라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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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공동주택입니다. 빌라 이름은 동부빌라입니다 총층수는 4층이며 해당층은 1층입니다. 분양면적은 92제곱메다 28평이며 전용 면적은 83제곱미터 25평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9년 12월 31일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19대며 세대당 주차는 0.7대입니다. 관리비는 약 1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동향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지목공인중개사 대표장지목 주소 경북포항시 남구대1595 등록번호 41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